완전 <웃음> 난장판인 이 캠핑장을 청소해보겠습니다. 다를 찾아볼 거예요. 근데 캠핑장은 일단 좀 넓고 근처에 계곡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 <웃음> 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예전 네, 라우스 허니블링 투어 갔다 온 꿀진에 사는 장성연이라고 합니다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여기 밖에서 꺼먹을 건데 6일 차거든요? 근데 한 번도 밖에서 먹은 적이 없어요 아, 왠지 아세요? 제 여기 왜 테이블이 있거든요? 네. 이거를 못 꺼내가지고. 일단, 거 꺼내야 되는데. 어떻게 꺼냈어? 이거 올려가지고. 나는 빠지지 않던데? 철판 빼니까 바로 빠지지 않어 우와! 그 <웃음> 와, 이게 뜨으로 벌써 막. 이게 밑에 돌판이고. 둘다음에 그 이걸 하나더섞내겠 아, 뭔지 알지? 어... 거 어... 날 어... TV에서만 보는 거예요. 그 캠핑. 아, 그거 알아요. 어... 어... 레 어... 어... 어... 어... 어... 어... 어... 어... 어... 어... 어... 어... 어... 어... 어... 어... 어... 여아 어... 어... 요 어... 어... 어... 어... 어... 어... 어... 어... 어... 어... 어... 어... 어... 어... 어... 여기서도 어... 어... 어... 어... 여기 그냥 전부 주위가 거의 바다랑 영속이라 t h 약간 둘이 보기 사실 아깝다 그치? 네 빨리 불러 여보세요? 어아 놀러와 친구야 우리 해. 친구야 여기 놀러와 청핑장 어디죠? 원피천인데 나 옛날에 그 군대 있던데 나그 유튜버 조심조심 조심. 뭔가 어. 뭔가 그립 목소리 오 음. 음. 야! 저기 하나! <웃음> <웃음> 이렇게 빨리 될일 아니야? <웃음> 와, 밤둥이가 <걸> 진짜 예쁘다. 어디다 가 왔어? 내가 먹는 게 맞아요. 네. 근데 그거 고기도 그거? 잘 굽는다는 친구 맞아요? 맞아요 맞아요 어, 그럼 이쪽으로 여기 에자리를 경기탄 전귀탄 없어요? 경기탄이 뭐예요? 이거 원래 나무에 바로 안 붙어가지고 네 경기탄이라고 엄청 많이붙던데 어? 장이라고 어? 당장만 데 우와 근데 이거 어머니한테 감사하다고 전해줘밀진이 소라가 유명한가요? 저희 집이 해산물 이런 거 해서 아 진짜요? 뭐. 맛있어. 고기만 실패했으면 약간 아무래도. <웃음> 얘도 얘도 서브 단종이라. 멋있어 아. <웃음> 하고 있어. 저희는 이제 마무리로 저희 친구들 가기 전에 스쿼트를 하기로 했어요. 먹은 고기를 배출하기 위해. 먹은 고기 배출하려면. 솔직히 우리 집못 가, 알지? 성현아 이렇게 <웃음> 할게 그래 이렇게 할까? <웃음> 시작! <웃음> <웃음> 둘셋 영상이 나오신가요? 열 네, 한 제가 두달뒤 편집한 거거든요? 음, 그 그때 보러 와 그냥 전환이 하시죠 <웃음> <웃음> 라오스 때유튜브첫 데뷔였지. 이게 <웃음> 왕거 어? 아니야? 아, 15분밖에 못했는데, 아. 어, 어, 맞아, 맞아. 아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. 렛더스 <웃음> 보들아게요가요요 네. <다녀올게요. 웃음> 네? <다녀올게요. 웃음> <다녀올게요. 웃음>